안녕하십니까 독설뉴스 설채연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21대 국회에서는 시각장애인 안내견 회의장 출입 가능할까 네 총선 이후에 이게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못 들어가? 그동안 왜못 들어간 거야? 지금 보면 17대 국회, 19대 국회 안내견 대신 활동보조요원의 도움을 받았다 이거는 사실 얘는 뭐야 국회 그 동안 국회는 뭔데 못 들어가는 거예 청와대에서도 개를 키우는데 안내견은 거의 못 들어가는 공간이 없습니다. 대중교통도 타고요. 어, 모든 것을 다탈수 있는데 얘는 왜그 동안 못 들어온 게한 거지? 법도 없어요. 국회법에는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의 반입을 막도록 돼 있습니다. 얘네가 물건이야? 음식물이야? 그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그 동안 못 들어가겠던 거죠. 이거는 특별한 법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다. 국회와 국회가 국회 항상 시, 진짜 자기네들이 완전 나 이래도 되나? 안내견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건 부당하다는 비판이 커지자 국회 사무처는 안내견을 들여보내던 쪽으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인 바닥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제가 장담하는데 이 안내견 조이는그 어떤 사람보다 그 어떤 국회의원 그리고 그 안에 일하는 직원들보다 조용하게 국회 안에서 아무 사고도 치지 않고 잘 지낼 겁니다 오줌도 당연히 참겠죠 짓지도 않겠죠 거의 국회 안에서 가구처럼 있을 겁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라 한다면 이거는 솔직히 말도 안 된다고 라 생각이 듭니다 어, 많은 분들 아시죠? 안내견들 정말로 극도의 절제력을 보이는 거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교육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유전적인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절제력이 높은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안내견 혈통들도 교육을 받았을 때 합격률이 3 40%밖에 되지 않아요. 그 정도로 정말 유전적으로도 그리고 교육도 잘하는 절제력이 높은 아이들이 안내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이제 들어가서 비정상의 정상화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꼭, 이번에는, 꼭 이번에는 조이가 국회 안에서 우리 어떤 어, 김예지 당선인을 잘 안내하면서 다니는 모습이 다시 한번또 뉴스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왔어요? 벌써 들어갔어요? 네, 출입 허용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당연한 거지 나는 솔직히 몰랐는데 그 전에 안한게여러분들 근데 그거 아시나요? 사실 뭐 미술관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반려견 출입 막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안개 출입 못 하게 되어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냥 법에 의거하지 않고 강아지 출입 금지라고 붙여 놓은 경우가 더 많은 거죠 법적으로는 들어가지 말란곳 이외엔 다 들어가도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도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고 조금 뭐 무서워하시거나 알러지 있으신 분들도 있어서 그런 거지만 어 국회 이거는 저는 이 얘기 딱 처음에 딱 듣고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이제 잘 해결된 거 같아서 음 많은 분들이 뭐이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돼? 어 무조건 만지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이 안내견의 보호자가 허락을 하면 어느 정도는 만질 수 있다고 해요 그래도 저 같으면 은 최대한 만지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이거 하나가 다 방해 요소가 되고 어, 또 어떻게 보면 은그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을 거기 때문에 뭐 내가 너무 집중을 한다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직원분들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알러지 있으신 분들도 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털이 알러지를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털에 붙은 묻은, 묻은 뭐 약간의 비듬 이나 아니면 강아지들이 핥은 그런 알러젠 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털에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털이 막 날리면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거라서 보통 털을 만났다기 보다는 이 내가 직접 스킨십을 하거나 그러니까 그냥 털이 날려서 막 알러지가 일어나는 경우 개에서 아주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핥거나 내가 만졌을 때 알러지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음. 일 잘하고 착한 아이로 잘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물에 관련된 법들 또좀 제대로 전문가와 상의해서 올바른 법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독설뉴스 설채연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보호자님들과 반려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마이크 해야 돼? <웃음> 정리하는 거?